심 이걸 너무 많이 신어서 제가 이 신발이 질렸을 정도예요 질려서 뒤에 소개해드릴 나머지 두 제품을 추가로 구매한 거라서 안녕하세요 지통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오레가시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거의 아오레가시 엠버서더 해도 될 정도로 아오레가시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데 그 중에서 이 카미온 되게 인기 많은 주류 중에 하나인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이 블랙컬러의 카미온 제품이 대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컬러에 쉽게 도전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카미온에는 이렇게 블랙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 그리고 매력적인 디자인의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신어보면서 느꼈던 각 제품들 특징 그리고 추천하는 스타일링 마지막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까지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정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카미온 브라운 스웨이드 제품이고 4-3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매치스패션에서 27만원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제가 신어보면서 가장 큰 장점이 스웨이드 제품이라 부드러워요 가죽 제품과 다르게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부드러운 소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 브라운이라고 하지만 스웨이드 특성상 털의 방향에 따라서 컬러가 바뀌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특이한 컬러감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아오레가시 카미온의 가장 시그니처인 절개 라인이 지퍼의 고리도 스웨이드로 되어있고 지퍼를 내리시면 안에는 베이지 컬러의 가죽으로 되어있어요 신었을 때 착각감이 되게 편하고 컬러랑 소재만으로 확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신발이라서 제가 이제품을 진짜 많이 신고 다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굽도 다 달았죠? 다를 정도로 굉장히 애용했던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 이 제품을 제가 흡청에 많이 신었어요. 여기 아무래도 좀 이염되는 부분? 표면이 좀 거칠다 보니까 이염이 잘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했지만 오염이 되면 되는 대로 이렇게 변해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좀 떼타는 맛! 그런 맛이죠 이도 살짝 많이 신다보니 무너지는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제품이죠 신으실 때좀 추천드리는 스타일링은 요즘에는 또 빈티지나 좀 레트로한 워싱의 바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바지랑 매칭을 했을 때이 친구를 신는다면 조금 더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서 그런 스타일링에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스웨이드라 그런지 조금 흐물흐물거리는 게 있어서 이게 신었을 때좀 발을 찌른다던가 발을 옥젠다던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 꺾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름이 져서 편하게 신을 수 있었던 그런 부츠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오레가시는이 미창이 비브람솔로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미창을 보강할 필요 없는 신발입니다. 이걸 신다가 비브람창이 많이 닳았다 싶었을 때 구두 수선집에 가서 수선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구매처를 알려드리자면 공홈에서 세일이 마침 들어갔더라고요. 공홈에 세일이 들어가서 지금 아마 280유로 아오레가시 공홈에서 구매하시면 관세를 빼주기 때문에 280유로에 구매하실 수 있으신데 통관할 때 부가세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총 금액은 4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이 제품은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던 제품이다 보니까 매물가도 조금 낮은 편이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이런 신발료들은 진짜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면 매물 구매를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신었어요 진짜 많이 신어서 심지어 이걸 너무 많이 신어서 제가 이 신발이 질렸을 정도예요 질려서 뒤에 소개해드릴 나머지 두 제품을 추가로 구매한 거라서 그 정도로 진짜 많이 신고 다녔던 카미온 부츠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최근에 구매한 올리브 브라운 레더 제품이고요 사사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왜한 사이즈 크게 구매를 했냐면 44 사이즈가 28만원에 동계장터에 떠가지고 이거는 사이즈고 뭐고 일단 사고 봐야 된다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가죽이 블랙 제품이랑 좀 달라요 딱 비교해서 보시면 광이 좀 달라요 이 친구는 반유광 느낌의 좀 묵직한 주름이 잡히는 제품이고 이 친구는 자글자글하고 광이 좀더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절개 라인을 보시면 가죽 안 부분에 컬러가 좀 드러나서 포인트 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옆에 주름을 보시면 좀 생동감 있는? 좀 살아있는 듯한 이런 주름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앞에 쓰레이드 제품이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그런 코디에 잘 어울렸다면 요거는 조금 시크한데도 잘 어울리고 깔끔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연청바지 이런 데에도 다잘 어울리는 카미온 느낌이 나는 부츠류가 되게 많이 나와서 블랙 컬러의 겉줄를 신었을 때는 남들이랑 좀 겹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가죽 컬러나 가죽 질감들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유니크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와이드 팬츠를 많이 입다 보니까 그런 코디를 할때 이런 부츠류가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족감 때문에 계속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지금 구매처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o k 몰에서 지금 49만 5천원? 해외에서 간세내고 구매하고 이런 것보다 o k 몰에서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물도 저렴한 게 45만원, 47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새 상품을 49만원 정도에 구매를 한다면 정말 괜찮은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제품인데 카미움 뮬 제품이고요 43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한번 더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츠 제품에 이 부분을 잘라서 뮬로 나온 제품이고요 이 친구도 동일하게 밑창은 비브람솔로 되어 있고요 부츠에는 없는 거클 디자인이 달려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이 추가된 그런 제품입니다 버클 쪽에 달려있는 가죽도 러프하게 잘려져가지고 밋밋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는 제품이고요 다른 샌들 슬리퍼류도 많이 신어봤지만 이 쉐입 자체가 앞에가 뭉툭하게 나오지만 뒤가 에확 좁아져서 조금 섹시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약간 여성 신발의 그런 느낌도 나고요 그래서 좀 섹시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신었을 때도 가죽 주름지는 거라든지 쉐입 자체가 되게 매력있는 뮬 제품치고는 아무래도 이 밑창이 되게 두텁고 하다 보니까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이에요 무게가 좀 나가는 편에요 이라서 이 친구는 오버사이징 보다는 정사이즈를 추천드리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부츠 제품들과 쉐입이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거 없이 그냥 검정 부츠를 신는다 생각하고 와이드 팬츠를 입고 덮어서 신는다든지 반바지에 버클 디테일이 보이게 해서 좀 포인트를 준다든지 어떻게 보면 부츠보다 더 활용도가 높은 한겨울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는다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공홈에서 구매하시면 5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는데 오 k 몰에서 기본 제품은 30만원 심지어 나 라비자수가 들어간 제품은 2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세일이 많이 떨어진 만큼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컬러 말고도 화이트 스웨이드 심지어 핑크까지 나오는 되게 다양한 컬러가 나와서 좀 가하긴 하지만 나중에 진짜 세일이 많이 들어간다면은 그것도 구매를 고려해볼 정도로 되게 매력있게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사이즈는 27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70 사이즈를 신으셨다면 42 사이즈를 가셔도 무방한데 웬만하면 부츠류는 정 사이즈를 추천드려요 저는 좀 가격 때문에 크게 산게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여유있게 신으실 거라면 한 사이즈 업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카미온 부츠 3종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보시면 각 컬러마다 보여주는 느낌이 완전 달라서 각각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일링을 하는 편입니다 이 리뷰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블랙 컬러만 관심을 가지기보다 선택지를 넓히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근에 슬림 카미온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절개 들어간 그런 제품도 나왔더라고요 그 제품도 꿀매를 발견하면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기 때문에 언젠가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고요 앞으로 이 제품들을 활용한 스타일링 영상도 한번 제작을 해볼 테니까 제 채널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드릴 테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